<웃음> <웃음> 누구예요? 하나 드세요 <웃음> 두 개예요 안녕하세요 네. 하나 드세요 아 예. 네. 여기 아, 가방에 선물이 네아맞아 바나나 우유 잘 먹었어요 하나 남아서 지금 여기 있어요 이제 더 쇼는 막방? 네어차짱 어려운 차 어려워요 처음 하면 맞아요 어, 아, 네. 마스터로 해야겠습니다 꼭헐 여기 안 볼래요 게임 잘하는 사람 인정하나 내가 1등이야 나2만좀 넘겨놨는데 아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홍이 제 동생이에요 아네 대박이죠 아 뿌듯하다 내가 1등 동생을 가지고 있다니 뿌듯 이거 또제 뭐야 창문에 장식을 해놔야겠네요 어 다음번에 리얼 같은 거 찍으면 데 붙는지 볼 거예요. 네. 네. <웃음> 지금 다 정리해 가지고 옛날에 붙어있던 걸다 떼었어요. 조금만 붙여놓고 그러면 다시 쌓아놓고 찍겠습니다. <웃음> 인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정리했어요. 네.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죠. 네. 완전 다 상자 이렇게 <웃음> 편지 따로 편지 안 버리고 집에 다 있습니다. 붓 카페 그... 대기할 때 그게 서 있는 거 봤어요. 아 진짜요? 그서 있어서 원펀치 그우춤 추는 거 봤다. 어, 미쳤다. 순수에떠 그때로 날 돌려놔. 네, 뭐 봤어? 아, 카페 글좀 남겨주세요. 아, 맞다. 카페 글 남겨달래요. 내일 남기자. 네. 제가 원펀치 어. 돌려놔 춤 추는 거 보셨대요. 봤죠? <웃음> 아직 어, 이 조에 아직도 난 그대.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노래 다 였어요. 렸어 <웃음> 여자친구? 아들어니까 아! 한유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거야? 다였어 아, 10시! 1 <웃음> 0왜차안 네. 오지? 차왜안오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안녕. 갑니다! 어이구! 안녕! 슈팀 파이팅! 파이팅.